안녕하세요 쿠리니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쿠팡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바로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쇼핑몰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는 제휴마케팅이라고 하는 쿠팡 파트너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도록 하시죠 상품 소싱이 걱정이어서 쇼핑몰 창업이 망설여졌다 아니면 CS가 걱정이 돼서 쇼핑몰 창업이 망설여졌다 아니면 재고가 부담이 되고 돈의 투자가 부담이 돼서 여러분들이 쇼핑몰 창업이 망설여졌다 라고 한다면 쿠팡 파트너스를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쿠팡에 있는 이 모든 상품들을 판매하실 수 있는 판매자가 될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어플리케이트 또는 바로 이 어플리에이트 또는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 제휴마케팅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쿠팡 메인 화면에서 입점 신청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휴마케팅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휴마케팅 버튼 클릭하시면 쿠팡 파트너스라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회원 가입 버튼이 나와 있고요. 저는 좀 전에 로그인을 이미 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줘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화면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회원 가입은 간단합니다.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금 가입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쿠팡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쿠팡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만약 쿠팡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간단한 쿠팡 회원으로 먼저 가입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아, 저는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 정보 관리 화면에서 여러분들께 가입을 하실 때 입력하는 부분을 설명을 이 화면으로 해 드릴 건데요 먼저 웹사이트 목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계시는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또는 SNS 페이스북 채널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채널의 주소를 여기에 입력해 주시고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앱이 있으시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셨거나 하신다면 그 해당하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계시는 유튜브 또는 SNS 채널의 성향을 여기 성격 부분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쿠팡 파트너스에서 발행하는 메일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상품이 새로 출시되거나 기획전이 있었을 때 안내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입하실 때에 혹시 추천하신 아이디가 있다면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디죠 이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쿠팡 파트너스로 활동하는 나의 지인이 벌어드린 수익의 1%를 여러분들이 리워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으로 추천인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어찌 보면 십시일반으로 돈을 벌수 있는 구멍 중에 하나죠. 그리고 회원 가입하실 때 사업자 개인 그리고 법인 명의로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으로 가입하셔도 상관 없으시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버시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에 신고만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는 사업자, 법인이나 개인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는 가입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는데요 운영하실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성향의 리뷰 채널로 쿠팡 파트너스에 있는 상품들을 쭉 리뷰하는 걸로 내 채널의 성향을 가져가겠어 성격을 가져가겠어 라든지 아니면 음,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을 리뷰를 하면서 내가 상품을 추천을 해줄래 또는 선물 추천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30대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 베스트 5 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상품들을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리뷰로 여러분들이 촬영 있는 사진이 없어도 상세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로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글을 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맞는 sns 채널은 어디인가 쿠팡 파트너스로 활동을 할 SNS 채널을 먼저 결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포스팅이라든지 이런 업로드를 얼마의 주기로 올려줄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보통은 좀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전제품 이야기 했다가 갑자기 요리 이야기 했다가 갑자기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채널이 붕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많은 친구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보여줘야 하지 단순하게 계속해서 상품에 대한 리뷰만 올린다면 노출될 확률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sns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sns 소통을 할수 있어야 되는 마케팅 요원이라는 온라인에서 쿠팡에 있는 상품을 잘 판매해서 포장해서 보여주는 sns 마케터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실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SNS 채널이 성장하려면 꾸준한 업로드와 그리고 꾸준한 글을 작성을 해주시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피드를 올려주셔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팔로우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업로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의 채널에 분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딱 봐도 광고인 것 같은 거 우리도 보기 싫고 광고라고 해도 좀 누르고 싶은 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품을 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당하는 광고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널을 운영하실 때 어떠한 방향으로 내 채널을, 내 상품들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포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타겟팅을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은 꼼수인데요. 조금 비싼 상품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3%의 수익이 돌아오는 쿠팡 파트너스이기 때문에 이내 상품을, 내가 상품을 소개했는 것으로 어떠한 고객이 들어오셔서 10만원치 샀어요. 그럼 거기에서 3%니까 3,000원이 리워드가 돌아오는 건데 1,000원짜리를 샀어요. 그럼 30원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비싼 가전전자 제품 같은 거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꼼수 한가지 더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쿠팡에서 사실거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포스팅을 해주시고 또 남편의 아이디나 아니면 여자친구의 아이디 또는 엄마의 아이디로 구매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3%가 리워드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주 사는 것은 좀 아이디를 두 개를 관리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팡으로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이 쿠팡의 파트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입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 지금 영상 끝나시면 바로 가입해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SNS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쿠팡 파트너스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쿠팡 파트너스로 글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